수중에 전... 로프 뭐죠? 누가 로프 풀었나요? 나는 안 풀었습니다. 잠망경이있는저 패치님 탑승하신 잠수정에 로프 매달려있는데. 석으로 오셔야 장망경 조작이 가능하세요. 아 자리를 이동하려면 한번 탑승을 하차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 회전을 돌기 전에 정지해서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사람표 끝나는 데 들으면서 잠시 정지할게요. 확인했고 현위치에서 남쪽으로 튼 다음에 정지하겠습니다. 확인, 가발로. 아 잠시 어, 이 호차 저가 판 차량 아, 수심을 좀 높여볼게요 전망경이안 보이네요 확인 다이 e 누르셔가지고 올리실 수 있어요. 아 지금 그쪽 차량이 올라가 아, 됐다 정지 정지. 왜치라이병인가 네, 현재 초계정의 모습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진 직선 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수심 낮추시고 이동합시다 제로페시해은 랜딩 좋 지점에서 잠수장 후면 주차해놓을게요 정지 정지 정지 초계정 지나간거 확인했습니다. 전화하차할게요물 위에 올라가서는 목소리 최소로 낮추시고 필요한 말 있으면 무전기로 해주세요. 님 음... 음... 음... 네, 계속 이동할게요. 놓쳐있었는데 처리하고 왔데 소호기로 사살 가능합니까? 아사살 가능합니다 아 사격 저는 중대에서 재질결하겠습니다 길 み... 따라서 저희선처 이동할게요. 바로 그 괜찮을까? 제가 어제거으도 안. 로까요 위함 올라가보겠다 확인. 남동 쪽에 적군 1명. 50m 앞쪽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게요. 25미터 아래로 가까워지면 처리합시다. 추가 적 발견. 확인했습니다. 3명 정도? 2명이네. 아, 후명입니다 뒤에 2명 더 있습니다. 로카스님 무슨 일이 터지면 맵마들어보니 로카스세요. 하나씩 잡읍시다. 네 명입니다. 제가 제일 선두에 잡을게요. 하게 레이저로 지시하는 친구들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재집결하겠습니다. 미리 정할게요. 제가 퍼스트 패치님이 세컨드, 매드맥스님이 서드, 루스님이 포스에요. 라스트에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 순서대로 사격하시면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이동할게요. 저 지금 버글렸는데 버글렸. 버걸레. 어땠습니까? 아. 버걸려서 갑자기 갔쳤어요 길을 따라가되 가로등 부피 범위는 피해가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저지시한데 보이시나요? 네 확인 중. 여기랑 이쪽 네 확인 확인 이쪽에 3명이랑 여기 3명 네 확인했습니다 드론으로 저기말고 다른데 저 확인됩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래쪽에도 하나 현재 아, 남동쪽 아래쪽 어, 연기 피오른 곳에는 지금 적굴 무장인원 둘, 어, 비무장인원 한명 있고 해당 위치 서쪽에서 페트롤 네명 접근 중아그 이외에 적은 감지되지 않는지 남서쪽에 적군 그... 노아즈랑 같이 보초병력 하했습니다 마을마다 있고 네명 패트롤 패트롤이 나 확인했습니다. 패트롤이 아랫마을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릴게요. 그 외에는 어, 위쪽 위쪽 마을에세명 말고는 없습니다. 슬슬 아니 마을로 이동하 겠습니다. 은대장이 레이저 지시하고 있는 짐동으로 집... 스택. 돌아오기 전에 클리어링 합시다. 서드포스는 뒤쪽으로 돌아가세요. 아 고! 아 클리어. 서드포스 사주경계하고 저랑 세컨드 룸클리어링 합시다. 어이. 저 어, 혹시 더 언덕 위에 있는 건물도 더미 건물입니까? 네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더미 건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페트롤 다시 오기 전에 해안선 따라서 다음 섹션으로 이동합시다저도를 서쪽에 현재 보트 확인됩니다 확인 확인 마을 다시 벽으로 잠시만요 잠시 오프라 아, 새로 지시 그려놓은 경로 따라서 이동할게요. 이분 어디 누워계시지? 아, 다운이 저았네 카스님! 잠시 그 손님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막간 이용해서 패치님을 저가 그려놓은 경로 주변에 적 존재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바로 위쪽 마을에 여기와 똑같이 무장한 적 둘, 비무장 한명 있고 지금 현재 페트롤 메인도로 쪽으로 해서 네명 접근 중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어. 네, 페트롤하고 마주치기 전에 좀 돌아서 위로 올라갑시다. 지금쯤 페트롤 위쪽집 기준은 서쪽에 와있을겁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페트롤이 실체 발견해서 안함 켜지고 그러진 않겠죠? 이제 그렇게 똑똑하진 않겠죠? 전사님이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내 얘기 듣고 나서 그 시스템을 추가하는 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그죠? 여 초병 하나 있습니다. 아, 초병 확인했습니다. 여기 완전히 세잖아 높은 감시탑은 보이지 않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병수 하나밖에 없는 거 보면은 눕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확인, 확인. 남동쪽 초소에서 적한 명을 받기. 거기 배초 하나 있습니다. 내초에 네,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대요? 내초 네, 사설 완료. 게 나이스. 일단 스택해서 사주 연기 해봅시다. 뭐 듣고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어, 뛰어온 택시구. 거 보니까 총성 듣고 온거 같으니까 사격 주의해주세요. 사전 포스 현재 위치로부터 시계 반대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플리어링 하고 저랑 세컨드 왼쪽으로 플리어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붙어서 이동하세요. 특별하게 붙어서 내부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성지, 이성지, 아, 세컨 팀, 아, 서드 포스 팀, 내 네, 건물에 제일 깊숙이 있는, 아, 보초대 네, 초선에 제일 깊숙이 있는 건물 쪽에 APC 존재함으로 교전 중에 주의 바람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잘했습니다. 전드랑 포스 외부 청소 마저 해주세요. 포스트랑 세컨드 시키기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팀 반대편 건물 시키면 안지? 네, 시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서스트랑 세컨드도 지나갔던 길에 있는 건물들. 폭발 방지. 어, 서드 포스트 폭발 없었다 걸림. 뭐가 어, 내가 잘못 들었나? 투어스 앞에. 확인했고 지나왔던 길에 있는 건물들, 시 q b 도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요? 어, 아, 폭발은 아까 APC 부칙에 주차되어 있던 와즈 한 대가 터졌다고 합니다. 아, 확인. 아 이거 다 거미건물이라 거미 시키면 못할 것 같아요 확인했고, 나, 들어왔더니 보로 나갑시다 학교에서 재집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주 경계하시고, 패치님은 그 아까 대로 돌던 페트롤, 사인 페트롤, 현재 위치 좀 확인해주세요. 확인. 아, 예. 현재 페트롤 저희 방향쪽으로 해서 메인도로에서 적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인원들 메인토로 확인하고 있읍시다. 나오고 있습니다. 3명. 4명. 뛰어오고 있 4명입니다. 4명. 사격한지 이로서 거리 30 이하로 내려가고 있을게요. 나이스 샷로 그려놓은 경로대로 이동합시다. 상태보고 사전을 세컨 세컨부터 세컨부자 확인, 사드..는요? 르맥스는 괜찮아요? 총 빠진거 없어요? 고맙습 괜찮으시죠? 클리어 자 그러면 패치님 치료하고 이거 닦는거 완료되고 나면 같이 이동할게요. 완료한 뒤에 알려주세요. 확인 치료 완료 네, 확인했습니다. 이동합시다. 차량 소리 북동쪽 차량 또리세하지차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쏘세요 프레임은 잘 나오는데 끊기는 거 같지? 맥스님 위치를 합류하시고 다시 이동할게요 소리 탈병 아래로 그냥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잠수해서 분대장 레이저 지시개로 가르치는 장소로 좀 완만한 점심치로 남서쪽에 헬기 헬기 도망요 이어서 물로 이동할게요 조사하지 않는 일은 문제 있습니까? 호흡기를 밖에 놔두어가지고 아 그러면 물 위로 수령하지 괜찮습니다 참여원료? 응? 참여원료. 자 새로 그려진 경로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음에 초소 같은 거 보이니까 접근해 볼게요. 이동 방식은 선 보고 후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적군이 먼저 쏘면은, 어, 보고 전에 사격해 드릴게요. 초록게 4명 사고 됩니까 한번은 처리할 수 있는데 네, 사양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선대로 사격 하겠습니다 5인인데 뭉쳐서 쏩시다 사격 길 계속 이동할게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정상에서 사주 경계하시고 해치님은저 알파 지역, 알파 지역 내부에 거기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드론으로 확인해주세요 확인 네. 이거 꼭 이렇게 바닥에 집어 던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귀엽다 과학의 접촉에서 현재 알파 지역 내부에 차량 차량 벙커에 지금 APC 한 대와 적군 3명 확인됩니다. 그 이외의 적군은 식별되지 않습니까? 네, 이외의 적군은 확인되지 않고 무장한 무장한 인원 3명과 BTR 중정 APC로 추, 보이는 차량 확인됩니다. 지점 쪽으로 가까이 이동하겠습니다. APC 이동 시작하면 은 골치 파지니까 최대한 교전을 피할게요, 이번엔. 어, 현재로서는 그 내부에 탑승한 것 같지는 않고 차량 정비 중인 것 같습니다. 어, 확인했습니다. 이동. 해안쪽으로 크게 돌아서 담벼락에 스택하겠습니다. 남.. 남서쪽 담벼락 바로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님. 저희 기준 남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확인. 아, 네. 아, 퍼스트, 세컨드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스틱할게요. 포스, 서드 이쪽 방향에서 스틱해주세요. 진입합니다. 하나, 둘, 셋. 클리어. 아, 같 갈라. 아, 같갈라서 내부 클리어할게요.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자리가 아장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혈 후에도 이동 불가입니까? 아예 그럴 것 같아요. 아이 놀래라. 갑자기 부딪혀으니까 저한테 철상고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피치코털이 갑자기 다운됐어요 전원치료 후에 응급치료 터치 후에 정문에서 모일게요 피는 네, 괜찮죠? 네네 헤드맥스님 어디가세요? 와, 또 보고 올렸어. A, APC 사용 가능해 보이니까 여차하면은 이쪽으로 후퇴해서 APC를 타고 깽판을 쳐봅시다. 잠겼습니다. 어, 아, 말하지 말걸. 네시 팀이 오자마자 총성 오지게 받고 계십니까? 네스트님 잠수 풀리실 때까지 화장실 쪽 갔다 올게요. 확인 아, 네스트님 매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준비되시자마자 아까 누구셨죠? 매드맥스, 액스... 아, 루카스님 오셨나요? 치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치님 땀 나시면은 드론으로 다음 포인트로 봐주세요 네로카스님 치료 받으셨습니까? 안들립니다 패치입 <웃음> 네. 이비움 직이는데네 서쪽 서쪽 레스티니. 서쪽 메인 길가쪽으로 지금 패트롤 접근 중입니다. 하게 하게. 뭐 안돼 스킨 버려야 돼? 아, 적당한 곳에 다들 엄폐 하세요. 스트님 준비됐습니까? 네, 네스트님하고 그쪽으로 합류하겠습니다 아까 원다그 했던 페트롤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어, 현재 페트롤 4명 지금 중간정도 접근했습니다 아 오케이 네스님 가로등 깨주세요. 나이스. 자 레스트님 바로 피스로 들어갑니다. 라스트 피스예요. 보게 되면은 자기 번호 순서대로 교전합니다. 거리 25 아래로 들어오면. 초계정 또 다닙니다. 하치님 드론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한 30초 뒤에 나타납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 그 등장까지 약 25초 남았다. 오고 있습니다 선두 접근 중 증가 사격 금지 확인해줘 거까지다 해야 되어도 되는 2명체까지 오고 있습니다 대략 네명 정도였습니다 확인 전환 세컨드부터 상태보고 레네믹식 정수입니다. 루카스 이상 뭐 전환 이상 뭐 확인했고 이러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 드론 배터리 다 됐습니다. 아아아아아 이동합니다. <웃음> 브라보 지역에 마지막 경찰 했을 때두명 정도의 보병이 있었고 그 위쪽으로 해서 순찰 중인 두세 명 정도 있었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 적이 총을 쏴서 총성이 커가지고 저도 경계상태 돌립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립시다 정가잘 들리지 않으니까 부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동당 쪽 대로 쪽에 가로등 하나에 벽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이제는 몸으로 부딪혀야 될 때가 왔습니다. 퍼스트, 세컨드가 1조, 사드부터 픽스까지 2조입니다. 2조는 현재 위치에서 우측으로 돌겠습니다. 1조는 좌측으로 돌게요. 무리야. 남쪽에 헬기, 헬기 접근 요 확인, 빛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채로 격으로 스틱 할것 같네 헬기 착륙 중인 걸로 보이는데 맞는지 <놀람> 형 아이고, 아까 내려주시면 걱정했습니다 AT로 싸버리죠 아, 그 그런 킹팀 미션이 아닌데? 전유소지 AT 정지 하트하는거 확인되면 발사하세요 하차하는거 확인되면 아 자기쪽 하고있어요 자기쪽 하고있어요 그냥 써버려요 발사하고 갑니다 라이프 나이프발 빠르게 클리어링할게요 여기 주변에 적금 밟으면 알겠습니다. 확인. 네, 교전중에 레이저 지식이 레이저 지식이 꼭 켜주세요. 막은 오사 가능성 높기 때문에 마을 외곽 정리된거 같으니까 내부 시큐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친구요 네, 저 치료 필요합니다, 치료. 이저 상태 보고. 아, 상태 양호. 저 상황 보고. 네스트님 저 수율 좀 해주세요. 예. 봉합, 봉하, 봉합이라. 한번 문제 드릴게요. 아, 루카가 상태 양호. 아, 확인, 확인. 지금 저 위치, 아까 헬기 떨어지는 위치에 저 파수 발견. 능선이라고 알림, 능선이라고 알림 확인, 확인, 여기쪽기 알림 어, 아, 뭐든 제거하려 아, 상태에 불량한 사람 있으면 보고 바랍니다 클리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카스 유정무 네. 아, 확인했고, 지금 1조 있는 위치로 합류하기 바랍니다 그쪽에 있는 건물 클리어링 완료했어요 신이 한번 푸까 이거 추락이 아니라 거의 그냥 상륙한 판같은데 동쪽에서 <목소리> 지금부터 자율교전 허가합니다 레저 지식이 없는 인원은 적으로 간주하고 싸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선제부로 선제 공격 반주. 루카스님 구출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최소 석 위치 알려주세요. 아 어, 동쪽에 접근 다섯 분 출동했습니다. 확인 헬리콥터 방향에서. 다운해 주세요. 이게 번개야, 폭격이야, 번개겠죠? 인원들 다 루카스님하고 패치 님 있는 건물로 이동할게요 뛰어서형어 현재 루카스님 다리 부상으로 현재 어... 거정이 좀 많이 불편한 건 수정되면 어... 거점을 혹시 장황을 할지? 현재 폐허 건물 거점으로 잡고 치료 필요한 인원 치료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세호 건물로 가시죠. 의창자를 페어, 페어 내부로 일단 들어오세요. 키르카스님, 대하고 치유 바리시 이런 키라십니까? 아 분대장 지금 소형. 아... 어, 차량화상 있습니다. 이제 남... 남쪽에서 차량 소리... 그냥 네, 건물 밖으로 일단 나가지 마세요. 뭐... 좀... 기갑류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목소리> 일단 필기 시원하게 쓸게요 로카스님 실효 끝나고 바로 공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웃음> 확인을 했고 저위치 가서 저좀 만져주세요 어딜 만져드리면 되나요? 몸통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가고 계십니까? 매드백스를 돌아오세요. 다른 인원 아주 작은 부상이라도 치료 가 필요한 인원 있습니까? 동쪽 어 저희 확인했고 브랩 BNP 확인했고 어 건물 밖에 나가거나 창문에 고개 내미지 마세요 이제 1층에서 집결하겠습니다 좋은데 이런 얘다 BNP 지금 왜, 왜, 왜. 아, 왜, 왜. 누가 사격했어요. 아이고. 저기 그리요 3개, 3개. 루카스님 RPG 들고 계셨죠? 루카스님 RPG 가면 바로 쏘세요. 어 적군 BP 파괴된 것 같은데요? 확인 확인. 다른 보병이 나 확인하세요. 7부터 있던 방향으로 교차 이동하면서 사격. 아, 왜이 흐리게 보이지? 제압 걸려서 어려헬리부터 있던 방향으로 이동간에 사격합니다. 거기. 어, B&P 옆 지나가지 마세요. 다 쳐요. 다두어요 아, 동쪽 말고 남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도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트님 <놀람> 다운. 스님떠오는 안돼.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합류할게요. 그쪽에 적설요. 어고어둑어둑한데로 주기동하겠습니다. 저화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헬리투프에투석했 있습니다 확인 오케이 아예 정면 돌파를 합시다 이쪽으로 그면저 차랑 싸우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애들 오는 방향으로 이동할게요 측! 산위 오케이 클리어 이동할게요 오 그리고 살았네 신기하네 저 시체에서 AT 노액할 수 있는 만큼 노액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 가스 탄약 부족해서 접근 AKM 게놓겠습니다 확인, 소음기는 당연히 안 달려있겠죠? 예. 가스님은 먼저 사격 받기 전에는 사격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살려놨구나 헬기를 들으셨죠? 자 바로 이동할게요. 프리즈 파이어 <웃음> 내려가는 사람왜 내려가죠? 아 보상도 없어 좀터졌네경태만 감고 따라갈게요 찰리죠 빠르게 소통하겠습니다 네스 팀 이쪽으로 오세요 헬기 타는 거아니지 명령, 명령 여기 체계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메대맥지, 상처 치료 좀 하고 갈게요 확인했습니다. 내부에 차량 같은 거안 보이니까 바로 들어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처 어? 완료 <목소리> 타나 봐 테너 집 내부에 적 간간히 보이니까 있다가 클리어링 할 때나 내부 들어서 조심하세요 일어하겠습니다 나처럼 퍼스트, 세컨드 좌측으로 나머지 우측으로 돌게요 야옹 아. <웃음> 딴용 펜트 내 보여줘 가스다운, 매드맥스 부상. 여기 네스트님 치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동해서 치료해주세요. 친다. 매드맥스님 어디 있어요? 오른쪽. 하나를 따라 이동할게요. 확인, 확인, 이동할게요. 우측, TTT. 인텔 확인, 인텔 확인. 피속감지 얼마나 걸립니까? 아, 일단 머리 상태가 좀 레디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확인. 한명 다운. 빠르게 끝내보겠습니다. 스텔 수집 완료했고 나머지 는들 루카스님 위치로 합류하겠습니다. 오케이 머리, 머리는 끝났고 이제 나머지 이치처럼 끝날 것 같아요. 네피바꾸이도 할게요. 그러면. 나도. 패시님, 패시님. 패시님이랑 네. 같이 헬리콥터로 이동했어. 아, 안되겠다. 패시님도 어울게요. 루카시님 하나씩 어읍시다네 알겠습니다. 패시님 먼저 헬리콥터로 출발해주세요. 네 이거, 네, 이런만좀 막고 바로 갈게요. 막을 때가 많아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확인. Okay. 길에 넘어져서 부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책님 시동 걸어주세요. 다이닫혀있는것같아잠겨있는것같습다아 됐습니다 <웃음> <웃음> 문 타요 뒷문 안열 오케이 그 전원 탑승 완료 이륙. 한공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헬기 안에서 매드맥스 김치로 가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상태가 좀안 좋시네요. 그래가지고 좀 살아 나보시게 시켜요. 그런데 미션 완수가 먼저.